여성분들, 남성분도 할것 없이 이 머리 스타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지금 10분 중에 9명은 고데기를 갖고 계실 정도로 헤어스타일링 있어서 필수템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고데기 제대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뉴질에서 머리의 닉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고데기 습관 6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열심히 스타일링 동영상 보시면서 스타일링을 하실 때 여차자차해서 컬은 만드시는데 자꾸 내 머리만 부시시한 것 같고 꼬불꼬불하고 막 늘어지고 그러시나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 닉쌤이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첫 번째 이 고데기 하시기 전에 헤어작품 안 바르시나요? 에센스나 여타 열보호제를 쓰지 않으시면 고데기할 때 모발 내의 수분이 바로 다 날려가버려서 굉장히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모발이 됩니다 에센스나 열보호제품을 쓰시게 되면 고데기할 때 수분이 과하게 증발되는 걸좀 막아주어서 모발이 너무 건조해지는 걸좀 막아주고요. 모발의 큐티클이나 단백질 내부에 과한 열이 전달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헤어 디자인하고 아닌 이상 이 고데기를 빨리빨리 이렇게 쉽게 끝내실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이 열이 한 군데서 오래 돼가 버리면은 그만큼 이 수분 증발과 단백질의 손상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두 번째는 혹시 너무 작은 고데기를 쓰고 계시나요? 보통 여성분들이 긴 머리 그러니까 이등 뒤에 날개뼈 기준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굵은 스타일의 웨이브는 최소 28mm 이상은 되어주셔야 돼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20mm에서 25mm일 텐데요 이정도는 보통 서양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비치 웨이브 같은 스타일에는 괜찮은데 지금 트렌드이기도 하고 많은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이 굵은 스타일은 최소 30mm 이상은 되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이 30mm 봉고데기는 요 둘레 길이가 약 9.4cm입니다 9.4cm당 S컬의 이한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턱선에서 가슴선까지 S자 모양의 컬을 두 개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30mm 고데기로 컬을 두번 정도 감아서 컬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풀었을 때 이런 컬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세 번째는 온도가 너무 뜨겁지는 않나요? 실제로 제가 고객님께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긴 한데요 보통 스타일링 하실 때몇 도로 세팅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최소 180도에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210도까지 세팅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모발은 건강모 기준으로 180도부터 경화 즉 딱딱해지는 거 이것이 시작이 되고 200도부터 탄화가 진행됩니다 이 탄화는 말 그대로 탄다는 뜻이죠 이 고온으로 오랫동안 고데기를 하시게 되면 우리 의 모발이 어떻게 되냐면 G4 지퍼 아시죠? G4를 이렇게 구웠을 때 굉장히 딱딱하게 되잖아요 타면서 그런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딱딱해지고 수분 흡수도 안되고 벌도 나쁘고 또 컬도 안먹고 그냥 저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죠 쉽게 제가 딱 온도를 정해드릴게요 건강물 기준 170도 이하 손상모 기준 160도 이하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네 번째는 머리를 다안 말리고 젖은 상태에서 고데기를 하신다고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바로 연결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랐을 때 하는 고데기 180도랑 젖었을 때 하는 이 고데기 130도가 서로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젖은 머리에 1 8 0도로 했다 이건 마른 머리 230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가 먹는 이 스테이크도 후라이팬에 200도 이상 넘게 되면 홀랑 타버리잖아요 그냥 이 젖은 머리에 180도 하시는 거는 이 후라이팬에 내 머리 를 그냥 구운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꼭다 말리고 고데기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다섯 번째는 고데기 했을 때 모발을 두껍게 잡고 하신다고요? 네다 여러분 얘기죠 귀찮아서 이렇게 빨리 하시려고 두껍게 잡고 하시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요 이렇게 두껍게 잡게 되면 모발 끝은 열이 전달이 되는데 이 속은 열 전달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스타일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열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모발이 뜨거운 열에 오래 노출이 되어서 머리도 많이 건조해지고 부시시해지고 윤기감도 없고 게다가 컬을 완성했을 때도 이 컬감이 많이 늘어지거나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적당한 섹션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은 이 1인치 간격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모발이 숱이 많으신 분들은 좀 적게 숱이 적으신 분들은 더 넓게 잡아주는 시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 여섯 번째는 혹시 고데기를 열을 하고 그냥 풀어버리시나요이 고데기 스타일링은 열이 모발에 있을 때가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요 열을 어떻게 식혀주냐에 따라서 이 컬의 모양과 유지력이 달라집니다 고데기로 컬을 넣고 나서 푸른 다음에 그냥 놔두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서 열을 좀 식혀준 다음에 놔주시면은 컬의 유지력이 좀더 오래 가고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유지력에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데기 실수에 대해서 짧게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고데기로 하는 헤어스타일링 같은 경우는 이 사소한 차이로 인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많이 나누기도 해요 제가 알려드린 이 6가지만 알고 계셔도 프로와는 스타일링처럼 윤기 있고 탄력 있고 예쁜 스타일링 많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시간은 제가 쉽고 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참가해서 제가 올릴 예정이니 그때도 많은 시청 바랄게요 뉴질에서버리의 닉쌤이었습니다